안녕, 난 깨비. 알겠어. 소개는 뺄게. 핵심만 빠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 GPT의 대항마로프로메테우스 언어 모델을 적용시킨 검색 엔진 빙을 만들었어. 근데 이게 너무 급하게 내서 우리가 맞았거든. 하지만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급하게 내서 ᄉ 신 소리 듣다가 빙신유챗 GPT의 혁신은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주고 대본, 요약, 기획 등등을 대신해주며 엄청 편하다는 거였지만 문제가 있단 말이지. 거짓으로 내용이 작성되거나 21년까지 정보만 입력되어 최신 정보가 없다. 근데 빙은 내가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검색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을 해줘. 질문의 방법은 챗 GPT와 비슷한 하지만 정보를 찾지 못하면 찾지 못했다고 나오고 질문에 대한 주체를 같이 알려주면서 신뢰도를 얻는 거지 거기다 요약이나 표를 그려주기도 해 미쳤다 진짜 왜 쳐라 가삥 거기다 안에 보면 창작 균형잡힘 정확함세 가지 설정을 할수 있어 창작으로 독창적이고 상상력 있는 글을 작성해 주거나 정확함으로 정확도에 중점을 두거나 균형잡힘으로 그 중간을 맞추는 거지 자료조사를 할때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수치나 정보를 검색하고 최신 운동법이나 여행법을 짜줄 수도 있는 거야 각각의 조건을 넣으면 더욱 디테일해지는 거지 하지만 아직 큰 단점도 들 있어 자 그전에 여기까지 왔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땡큐 빙은 질문 60회로 제한되고 연속적인 질문은 6 개까지만 되는 거야. 전에 이야기한 마법의 단어가 6 번이면 끝. 물론 이것도 유료화되면 풀릴 가능성이 있지. 테스트 기반으로 모집하다 보니 유튜브처럼 영상 기반 자료는 안 모여. 또 블로그에 정하지 확 않은 정보도 검색해서 답을 하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신뢰와 저작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광고를 보는 블로거들 입장에서는 직접 찾아서 보던 사람들의 반응이 아 사라져 버려. 댓글이나 좋아요를 남기고 자료를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이거 꽤허무하거든 그러니 내 영상에도 댓글이 거기다 수익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블로그의 광고를 클릭해서 수익이 생기는데 클릭률이 확 떨어지면 블로거 익이확 줄어들어 그래도 분명 획기적이기에 사용한 사람 많을 것 같아 채찍핏도 유렸었는데 왠지 빙도 나오면 유료쓸 듯해 이제 빙 사용법을 알려줄게 엣지빙 닷컴을 검색해줘 크롬이나 사프레는 안되니 참고 그럼 대기 신청이 있는데 그걸 클릭 대기 목록으로 들어가고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돼 일주일 뒤에 다시 빙 닷컴을 들어가서 이 위에 있는 채팅을 클릭하챗채찍핏처럼 화면이 나오면 사용할 수 있어 여기서 새빙에더 빠르게 액세스를 설치할 수 있거든 설치하고 나면 윈도우 pc 밑에 이렇게 빙 아이콘이 생겨 윈도우 검색창에도 생기고 어플로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 더 쉽게 사용될 수 있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수 있어. 그러니 빙도 한번 사용해보자. 나온 건 우선 해본 거야. 원래 챗GPT 정확도와 내 스타일에 맞게 답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마법의 단어를 알려주려다가 좋은 정보라서 가져왔어. 그럼 다음 시간에는 원래대로 챗GPT의 잠금 해제하는 법을 가져올게. 그리고 또 대박 AI 하나 더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하면 소식을 받을 수 있어.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